자, 제가 확률 부분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눈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첫번째가 수학적 확률 두번째가 덧셈정리 세번째가 조건부확률 네번째가 곱셈정리 다섯번째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거예요 근데 이런 거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제 표현이 좀 달라. 현생님이그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저 아이패드 좀 사주세요. 어, 그래. 사줄게. 근데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허락은 받았지. 근데 조건부로 허락을 받았지.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통 하거든. 그 조건을 달성했을 때 그게 주어지는 거지. 그럼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조건부 확률이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해. 자 용어를 조심해야 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야. 얘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오케이. 천둥이 쳤을 때 b 가올 확률. 진미나가 소리를 쳤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확률.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표본공간 S가 있고 이 안에 A라는 게이렇게 있을 때 B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A가 일어난다. 전체가 이거지. 요 상황으로 한정되는 거야. 이 검은색 안에만 있어야 돼. A가 일어날 때니까 그때 누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바깥 상황은 무시하고 여기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A에 사건 분해 A와 B의 이거지 자, 이 조건법률을 이렇게 씁니다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읽는 방법은 B, I, A가 아니에요 바 B, 바, A 읽어도 되고요 B, 기분, B에서 준다 A한테 준다라는 의미로 B, 기분 A라고 읽기도 해요 뒤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분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해 됩니까? 네. 괜찮습니까? 제가 아까 쿠키 드리지 않았나요? 안 드렸나요? 조어날한국고 일어날 서 아까 일어날 한국에 일어로도 있으니까 좀. 부 t h 서 아이스크림까지 처음 m a k 는데 m 졸리니까. <웃음> 엄마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떤 요리를 하시는 t h 한식 중 어, 어. 그러니까 양식 쪽이네? 음. 아, 멋있 u 어 o 양식 i 별로 i 못... Jungic, j 양식 g i c 시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러 가면 옆에서 고기 운급소하면 계속 구워 먹잖아 외국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러 가면 요만큼 거어서 이렇게 먹고 가잖아 그치?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는 거거든 정말 많이 먹는 거야 외국인들은 한세끼 먹을 거고 우리끼 먹을 걸? 진짜 먹는 양 보면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 고기 먹으러 가 1인분 먹냐 너? <웃음> 삼겹살집 에 가서 너희 가족, 내네 식구가서 4인분 먹고 나온다고? 못 먹는다고? <웃음> 아니지? 분명히 야 어른들이 그냥 회식만 가도 삼겹살 1인분에고기 혼자 가서 1인분 먹는 일이 없어 3명이 가면 보통 5인분, 6인분은 먹지 아무리 못 먹어도 내가 너나이때 나 말랐을 때, 나 진짜 말랐을 때, 나 혼자 고기 13인분 처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고기 딱 고, 고지기 시작하면 고기를 엄청 구우면서 고기를 계속 익히면서 밥이랑 계속 먹잖아. 우린 밥이랑도 먹잖아. 밥도 메인디시니까 밥도 엄청 먹지. 외국 사람들 봐봐. 밥 먹으러 갔어. 메인디시가딱 나와. 고기 요만해. 요만해. 고 올려놓고 칼질 이렇게. 그래서 한 점씩 이렇게 먹잖아. 밥 먹어, 얘네들? 안 먹어. 이것만 몇점 먹고 와인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한 3시간을 쳐먹다가 아침 3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되밥 먹는데 9시간 먹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만큼 먹는데 30분이면 충분해. <웃음> 그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야 진짜. 진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려고 진짜 활동량이 진짜 많은 거야. 미안해. <웃음> 가자. 봅시다. 이렇게 쓴다 했죠. 그래서 B 바 A라고 좀 읽을 거예요. A가 일어는 확률 분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어, 어, 오케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건풀줄 아셔야 돼요. 이건 풀줄 아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형태들. 오케이. 식으로 나온 형태들은 그대로 가면 돼 다른 말 없잖아 그럼 얘는 네. 뭐야? B가 네. 일어날 확률분에 이거고 뒤에 건 뭐야? 네.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거잖아 네. 근데 분자가 똑같잖아 네. 여기서 이게 4분의 1이니까 필요성이 약분 되지 네. 그러면 A랑 B가 어떻다는 거야? 네. 그치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밑에 줄에서는 얘가 누구랑 같다 네. 얘와 같다 맞지? 그럼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뭘 빼? 곱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 아니야? 얘가 1이잖아 네. 둘이 같다며 네. 그럼 2X가 넘어가 4분의 5니까 X는 8분의 5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정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푸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건데요? 이 앞에 덧셈 정리에서 나왔잖아 맞니? 이거는 이앞 단원에서 했잖아. 그럼 문장을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 5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 자, 5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야. 5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5를 빼고 1부터 6까지 5 빼고 5가지만 나온 거지. 네. 그걸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몇 가지 중에. 25가지 맞니? 네. 맞니? 나는 이 문장을 풀 때는 이걸 잘안 써먹어요. 어디 서 이거 잘안 써먹어요. 전체 사건을 한정짓는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문장을 봐봐. 잘 들어봐봐. 이거 잘 듣고 구분해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분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정의했잖아? A가 일어날 확률분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C가 확률 세개 구해야 돼. 편하냐고. 나는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할냐면이 앞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걸 많이 써볼 거예요 그냥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그리고 그안에서 얘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볼 겁니다 아마 제가 푸시는 거 보시면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5가 없는 상태에서 두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지 두 눈의 합이 3인 경우 1,2,2,1 1. 6인 경우 1,5 안되지 5가 없으니까 두 눈의 합이 9인 경우 3,6 4,5 안되지 5,4 안되고 6, 4 12인 경우 6, 6더 이상 없지? 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덟 개왜 25분에 요 어, 응? 주사위가 5가 빠졌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5 곱하기와냐? 응. 서로 다른 주사위 두 두개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차가 2였을 때 그럼 두 눈의 차가 2인 것만 생각하죠 6, 4 맞지? 네. 5, 3 4, 2, 4, 2. 음. 3, 네. 5, 31. 맞지? 네. 그리고 거꾸로. 2, 4. 아, 또. 3, 1, 네. 3. 더 되나? 안될 거야. 더 내려가는 네. 거 없으니까. 네. 두 눈의 차가 2였을 때. 두 눈이 모두 6의 약수. 음. 없지? 네. 6분의 네. 2. 그래 얼마? 3분의 1. 여기에서만 생각하자는 거지. 전체를 한정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럼 표를 봤어. 이거 표 나오면 더 쉬워요. 수능입니다. 고3. 나비 자체도 나오는데, 음, 다음은 어때? 백장 중, 나비 인식일 때 그게 진짜 나비예요, 님 그러면 인식된 게 나비잖아요. 네. 인식된 게 나비인 거는 여기죠. 네. 인식 때그 어. 사진이 실제로 나비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100장을 입력시켰는데 나비 사진 50장과 잠자리 50개를 입력시켰어. 입력시키면 그렇게 입력을 시켰대. 50개 50개를. 나비 50개 잠자리 50개. 근데 나비 사진이 들어가서 나비로 인식된 게 44개고 잠자리도 인식된 거는 잠자리가 잠자리 42개지. 이거 바꾸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실험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을 이인식하 거예요. 거짓말참지기가 작동을 제대로 할 확률은 내가 참말을 말했을 때 참이라 말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집어넣은 사진이 입력한 사진이 실제 나비일 때 맞지? 그 인식된 사진이 뭐일 확률? 나비. 나비일 확률. 근데 여기는 입력이 아니라 뭘 했을 때 나비로 인식된 사진일 때 나비로 인식된 게몇 개? 52개. 네. 그때 나비 사진의 확률.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잘 봐. 나비로 인식했을 때, 나비로 입력한 거지. 네. 그럼 이게 원래는 뭐야? 나비로 인식한 것 분해, 나비로 인식하고, 나비로 입력한 거거든. A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는 확률 분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 나비 입력, 나비로 인식된 거 52개. 음, 나비 입력은 50개. 그 52분의 50 하면 망한다는 얘기야. 이 50은 뭐야? 전체 조건을 나비 사진으로 인식한 상태인 거야. 이 안에서 그럼 몇 개인데 52개인데 그중에 나비로 인식, 실제 나비로 입력된 건몇 개야? 44개. 그래서 52분의 44. 퍼센트시가 나오면 표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8번 볼게요. A학교, B학교가 있죠. 네. 이때 여학생의 비율이네요. A학교의 학생은 연합동아리 전체 학생이 60%. B학교 학생 중 여학생은 이걸 여학생과 남학생 동아리, 동아리 아닌 이런 걸로 다니겠죠. A동아리, B동아리, 남학생, 여학생입니다. A고등학교 학생은 연합 동아리 전체 학생이 6 0 A는 전체의 몇 프로? 60% 전체의 60%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전체의? 당연히 40%겠죠 B 학생 중 여학생은 전체의 20% 어디에? 전체의 20% 근데 여기는 합해서 전체의 몇 프로야야 돼? 40% 그러니까 남자도 전체의 20%겠지?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B 학교 학생일 때 임의로 선택한 게 B 학교일 때 B 학교일 때이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전체 B를 선택할 확률분에 그 새끼가 여학생일 확률은 2분의 1 다음 너 졸고 있어 계속 A학점 받은 애랑 자그러면보자 A학점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20% 맞지? 근데 A학점을 받냐 못 받냐와 그게 남자냐 여자냐 로나뉘는것 같으니까 A학점을 받는 건 전체의 20% 그럼 못 받는 새끼는 전체의 80%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남학생 중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은 남학생 중에 a 학점 여기지 전체의 15% A학점일 때 A학점일 때 남학생일 확률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얼마? 4분의3 s 경이 h a t d 냐 6시간만 h 우는 k 알아 g 냐고 대답을 o go to the 확률의 곱셈 정리 잘 들으세요. 곱 사건의 정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i 중에 얘가 나오는 애는여기 b 있었어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양배로 예로 곱해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제가 문장으로 해볼게요. 이 식은 알아야 돼. 식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문제가 있으니까 식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 말로 해보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야. 이해되니? 흰색 공과 주, 주황색 공이 있는데 흰색 공과 주황색 공을 동시에 뽑는 확률은 흰색 공을 뽑았을 확률에다가 흰색을 뽑았을 때 주황색을 뽑는 확률을 곱하는 거야. 이게 시발공 개소리냐고. 이러면 쌤? 그래서 그냥 풀 거야. 나는 그냥 풀 거야. 역시나 뭘로? 때 앞과 때 뒤로 구분지서 천천히 풀 거야. 됐니? 문제 볼게. 분해 수학적, 야, 여딱 보고서 이게 곱셈 정리야, 덧셈 정리야, 씨바 뭔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러 생각하는 거야. 호명할 때, 적혔지? 이들 중 참가자 두 명을 차례로 호명하는데, 차례로 호명하니까 순서가 있는 거네? 몇 명? 12명 중 1학년, 그러니까 12명 중에 두 명을 차례로 호명? 12P2. 분해. 1학년 학생은 두 번째는 2학년 학생. 첫 번째는 1학년 학생, 두 번째는 2학년 학생. 첫 번째는 1학년 학생 몇 명? 7명 중에 한명을 뽑고 바로 이어서 5명 중에 한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천천히. <웃음> 다음. 10개 중에 3개가 당첨인데 영훈, 영준이와 성훈이가 제비를 차례로 뽑는데 둘다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뽑은 짓은 넣지 않는데 제비는 그러면 처음에 영준이가 당첨을 뽑아야 되지. 몇개 중에. 10개 중에 당첨 몇 개? 3개. 네. 그럼 당첨 하나가 사라지고 전체 개수도 하나 줄었지? 네. 그 다음 성훈이가 뽑으라고 하면 전체 몇 개가 남아있는데? 어, 그 중에 당첨은? 네. 뽑고 뽑는다. 그니까 곱해야겠지? 괜찮아? 네. 여기서는 네. 문장이야. 그대로잖아요. 여기다가 뭘 곱해버리면? 얘를 곱해버리면 얘가 나온다. 네. 그지?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0.08이다. 합사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거, 이거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합사권을 물어보면 여기 이거 저기를 더하고 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알아듣냐? 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린다. 흰색 공 3개 검은 공 2개 1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 1개를 던져서 몇 이하의 눈이 나오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흰 공을 1개 더 집어넣는다. 자, 봐하죠 상황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검은 공 1개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공두개를 꺼냈는데 공이 다른 색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제일 첫 번째 시행을 하는 건 주사위지. 네. 주사위를 던졌는데 4 이하가 나오고 그 다음 공을 꺼냈는데 검, 흰 나오는 거지. 또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5 이상이 나오고 꺼냈는데 검흰이 나오는거지 그럼 주사위를 4가, 4 이하가 나오는거야 야, 얼마나 피곤하길래? 야, 나도 지금 7시간째 연속으로 수업 중이야 4 이하가 나올 확률 몇이야? 분모만 계산할 거야? 아니 주사위 4 이하 알잖아. 계산해서 알려줘. 복잡하냐 그냥 주사위 던졌는데 4 이하가 나올 확률. 3분의 2. 그럼 4 이하가 나온 흰공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지. 흰공이 들어가면 어떤 상황을 봐어 흰공 4개, 검은공 몇 개, 2개, 그럼 몇 개의 공 중에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다른 공을 꺼내야 되니까 흰공 4개 중에 한개를 꺼내고 검은공 두개 중에 하나 꺼내야겠지 네. 그럼 얘는 3분의 1이겠네 곱하기 이번에는 검은공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흰공 3개 중에 한 개를 꺼내고 검은공 3개 중에 한 개를 꺼내겠지 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더 해야지 여기 어려운데 정신 안 차리고 술슬 졸고 있어 뽀뽀한다 진하게 하기 쉽지 않아 내가 졸고 있으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 잘 봐주세요 수학적 정의로 사건의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속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당첨제비가 있는데 앞사람이 뽑은 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가지고 가면 근데 안 가지고 가면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되지. 네. 내가 뽑든 제가 뽑든 계속 10분의 3이 유지가 될거 아니야. 네. 그게 종속이 아닌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수학적 정의로는 조금 있다 할게.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현성이가 은지가 밥 먹는 거랑 현성이가 똥 싸는 거. 봐라. 각각의 아침에 각각의 집에 있다고 칠게. 은지가 밥 먹는 거랑 현성이가 똥 싸는 거랑은 관계가 있니? 형성이가 똥을 싸든 첫 싸지 않든 넌 밥을 먹을 거 아니야. 네가 똥을 싸든 똥을 안 싸든 넌밥안먹을거안 먹을 거잖아. 이게 독립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의미로 이거야. a와 b가 독립이면, 제발 이것도 된다. 너랑 가밥 먹는 거랑 네가 똥, 네가 밥 먹는 거랑 네가 똥 싸는 게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안 주면, 네가 밥 먹는 거랑 똥안 싸는 것도 독립이지. 네가 밥을 안 먹는 거랑 네가 그러니까 똥 싸는 것도 독립이고 밥을 안 먹는 거랑 똥을 안 싸는 것도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와 B, A 여사건과 B의 여사권 다독립인거야 그러면 독립이라는게 뭐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똥쌀때밥 먹을 확률은, 똥안쌀때밥 먹을 확률과 어차피 당연히 똑같지, 그냥 밥 먹을 확률인거야. 이게 수학적 언어로의 정의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려 음. 아까 곱셈 정리에 의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가 지금 독립이면 어떻게 바뀌어? 그냥 B로 바뀌잖아. 어 곱사건이 곱해진다면 둘은 독립이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고에서 곱했던 건 뭐야? 독립인 거야. 내가 상위를 입는 사건과 하위를 입는 사건은 서로 연결을 주지 않았던 거지. 그때 이런 거 배려하지 않았잖아. 상의 입는 게두 가지, 상의가 두 번, 하의가 세 번일 때옷 입는 거 그냥 여섯 개로 때렸잖아. 왜? 내가 상의를 노란색 입었을 때 하의를 노란색 입지 말라는 법이 없었잖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단 말이지. 어, 나는 청청은 죽었다 까지못 입어. 그럼 청청을 안 입는 걸 빼야 되는데 그런 게없어 독립이잖아. 윗 색깔에 상관없이 아래색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다. 오케이? 수학 이라는 느낌이 달라야 돼. 여기는 조금 손금 잡혀야 돼. 어려워 여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B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으 이게 서로 아니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어요.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 다다그네 가지 구성 요수가 전부 다 독립이다. 얘네가 독립이면 다 지들끼리 다 독립이다. 오케이? 네. 그럼 문장을 보자고요. 너희 눈을 보면 야 봐봐. 예를 들면 그냥 문제를 읽어서 독립성 판단이 되냐는 거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이면 A에다가 B를 곱하면 독립이란 이말 때문에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맞니? 네. 그래서 얘가 모급해야 얘 돼요. 이 질문이잖아.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거든. 근데 네. 23번 같은 거 진짜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봐봐. A 사건이 뭐야? 3 이하의 분이 나오는 사건이야. B는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3이냐 너 나오는 거나 홀수 나오는 게 독립이냐 네. 이건 뭔데 영향 주냐 어떤 영향을 주는데 모르겠다고 그냥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네. 수학이잖아 자 봐봐 A가 나오는 사건은 뭐야 1, 2, 3이 나와 네. B는 뭐야 홀수잖아 네. 1, 3, 5가 나와 자 얘는 확률이 몇이야 네. 2분의 1이지 네. B도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럼 얘네들의 곱사건은 뭐야? A와 B의 교집합은 누군데? 네. 1, 3이지. 네. 1, 3은 확률이 얼마야? 네. 3분의 1. 3이지 네. 둘이 곱한 게얘야 네. 아니어서 독립이 네. 아닌 거야. 네. 저게 아니어서. 수학적 정리가 뭐였어? 곱해서 곱사건이 되면 네. 독립인 거야. 네. 맞지? 자, 네. 이번엔 C사건 봐봐. C사건은 뭐야? 6의 약수이 됐냐? 1, 2, 3, 6이지. 얘는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이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 A랑 B랑 C. 야, 홀수가 나오는 거랑 6의 약수가 나오는 거 독립이야? 말로 이해가 돼? 말로 독립성 판단이 돼? 영향 안 주니? 모른다니까? 네. 그러면 B, C의 교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네. 뭐야 그러면? 13이지. 네.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만데 지금?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이 얼만데? 3분의 1 곱했더니 3분의 1 맞아? 네. 그럼 이건 독립인 거야. 그 당연히 인상 쓰지. 문장으로 가지 말라그랬잖아 내가. 음... 이거 수학이야. 그냥 국어시간이니? 수학적 정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 3, 선생님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랑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게아 독립이 아닌 건 이해가 되는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게, 음. 호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유괴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건왜 독립인가요? 문장으로 나도 몰라. 말로는 뭐가 영향을 주고 안 주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정의가 뭐였어 수학적 정의가. 이거라고 이거. 저 녀석은 똑같은 말한 3번 해야지.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a와 b가 독립이니까 곱사건이 a 곱하기 b 이렇게 봐야 되고 b, c가 독립이야. 아, 야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가 뭐 5번 지달 연벽이 얘네 독립인 거 맞지? 네. b랑 c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a랑 b가 독립이고 b랑 c가 독립이라 해서 a랑 c가 독립일 가능성 없는 거야. 네. 뭔 얘기지, 인예제니 네. 여기는 a랑 b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b랑 c에 가 관련된 얘기를 했어. 그럼 A랑 C가 관련이 있냐고 없어, 없어 건식이 없지 말라고 오토바이 틀렸지 이건 맞다고 A, B가 독립이면 A, 지들끼리 관련된 건다 독립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동, 두 사건이면 이거는 뭐냐 이거 봐봐 얘는 어. 뭐야 그냥 원래 대로 가 B가 일어날 확률 분해 이거지 이거는 1 빼기 써보는 거야 얘 분해 A여교 B. 이제 하 묻는 거지. 네.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보자. 얘는 뭐야? B 안에 요만큼이야 얘는. 맞니? 네. 얘는 B 안에 요만큼이야. 네. 그럼 둘을 더 해봐. 우리는 전체가 B잖아요. 전체가 B인 상태잖아요. 그럼 B 안에 이거 전체 다를 말하는 거니까 1 맞죠. 네.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1-P A의 역수, 그 바꿔도 되지. 1-P B 해도 되지. 근데 둘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되겠지. 얘가 뭐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고 얘는 뭐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네. 이게 뭐야? 독립이니까. 얘도 일어나지 않고 얘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네. 이거 뭐야? 드모르간이잖아. 얘의 여사건이잖아. 요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건 뭐야? 1 마이너스에 되죠? 음, 네. 맞네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거잖아요. A 합 b 의 여사건이었잖아요. 걔는 1 마이너스 합사건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네. 독립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너희가 보면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배반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뭔반? 반 배반. 독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둘은 네. 전혀 네. 다른 이야기예요.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면 독립이냐? 특정한 말 없이 배반이면 독립이다? 아니 아니야. 몰라. 그는 알 수가 없어. 독립이면 배반이냐? 아니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완전히 여사건인 두 사건이 있다고 보자. A랑 B만 딱 존재해. 이두 사건만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둘이 여사건이야. 그럼 얘 확률이 커지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럼 뭐. 얘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지딱 봐도? 주는, 거. 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각을 하는 확률은 지각을 하지 않는 확률과 딱 절밖에 없지. 내가 지각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내려가. 그러면 지각할 확률과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종속이라. 음. 독립이 아닌 거야 근데 완전 별개의 확률들 얘가 지각할 확률이랑 네가 지각 안 하는 확률. 음. 아 선생님 전 얘가 보기 싫어갖고 얘가 지각 안 한다 그러면 전 늦게 할 건데요. 그거 말고 그거 <웃음> 말고, 청청 있는 것처럼 조건달지 말고 너의 선택과 너의 선택은 전혀 영향이 없잖아. 양극내에 나갔어. 언민이 얘기하면 옆사람의 총소리가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옆에서 총 쏘는 거랑 내가 총 쏘는 거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승한 는격이랑 내가 우승한 는격 각자 표정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가 문장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처럼 문장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에서는 문장으로 이해되는 건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공이 있다. 앞사람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 뭐야? 독립이야. 앞사람이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는다. 뭐야? 종속이지.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지금처럼 23번처럼 절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줘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되지 나처럼. 아 힘든데? 아 힘들면 나또 경분하지마. 힘들면 해 오케이? <웃음> <Okay>? 여기까지 정리 베스킨라빈스31베스킨라빈스31 <웃음> 좋아요, 레츠고 y o 그 e 어, 얘는 야, a 가 레이업을 성공시킨던랑랑 b 가성공시킨 거랑, 거랑 저저 뭐야? 야 o 립이 books, you h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야 돼 그럼 둘다 실패하는 거네 1 빼기 1 빼기 A가 실패한다 B도 실패한다